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시현입니다. 네, 오늘 그 바람 피면 죽는다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요. 네. 아, 굉장히 또 시원섭섭하네요. 요즘 들어 이별이 참 많은데. 네. <웃음> 형사일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네,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, 네,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완전> 이시원에게 <지형이> <목소리> 인스타그램이란? 예? 인스타그램? 예.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이시원에게 복근이란? 아, 앞으로 계속 유지 해볼까?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대 쉬었어요. <웃음> 아직도 있나요? 아직 위에만 조금 남아있어요. 이시연에게 기부란? 예? 기부. 아, 기분 기분 좋아지는. 옷 많이 팔리셨어요? 스틱. 옷은 2차까지는 다판매 완료됐고 4차까지 저희가 해서 금액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 듭니다. 잘안 되네요. <웃음>